주무기인 소검과 보조무기인 수리검 그리고 채술까지 다양한 술법을 이용해 적의 빈틈을 만들어내는 암살자 쿠노이치 쏟아지는 수리검과 재빠른 몸놀림 섬광 같은 검의 잔상 사이에서 적들은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근거리 타입의 클래스인 쿠노이치는 수리검으로 적을 견제하며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보이는 순간을 포착해 빠르게 접근하여 쉴틈 없이 공격합니다 달빛을 가르는 암살자 검은 사막 모바일 신규 클래스 미리보기, 쿠노이치입니다. 여우 발톱은 전방의 넓은 범위를 빠른 속도로 베어 큰 피해를 줍니다. 타격 성공 시 적을 경직시키고 10초간 공격력이 증가됩니다. 심화 기술을 습득하면 기술 사용 횟수가 1회 증가합니다. 그림자 분파는 전방의 적에게 그림자를 나누어 발사합니다. 타격 성공 시 적을 넉백시키고 3초간 화상 피해를 입힙니다 또한 쿠노이치의 공격력이 10초간 증가됩니다 전방 가드가 적용되며 심화 기술을 습득하면 슈퍼 암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은 달빛은 쿠노이치가 몸을 숨긴 후 적에게 수많은 표창과 수리검을 떨어뜨려 큰 피해를 입힙니다 점프 중 잡기 공격에 면역이 되고 타격 성공 시 적을 바운드시킵니다 또한 기술 사용 시 10초간 방어력이 증가됩니다 초승달배기는 전방의 적을 높게 올려배고 강하게 앞으로 쳐내어 큰 피해를 입힙니다 첫 타격 성공 시 적을 띄울 수 있고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넉다운을 시킵니다 힘줄 자르기는 강력한 사리를 담아 빠르게 움직이며 상대를 베어냅니다 타격 성공 시 적을 기절시키고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넉백을 시킵니다 또한 타격 대상의 공격력을 감소시키고 출혈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살무는 수리검을 날린 대상을 추적하고 순식간에 추적한 대상에게 접근하여 공격합니다 적에게 표식을 남기고 일정 시간 내에 기술을 한번더 사용하면 표식이 된 대상에게 순식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타격 성공 시 적을 경직시키고 대상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심장 찌르기는 적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접근하여 급소를 찌릅니다 마지막 타격 성공 시 적을 넉다운 시키며 대상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감소시키고 푸노이치는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수리검 투척은 빠르게 움직이며 수리검을 적에게 던져 적을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적을 관통시키며 출혈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수리검을 던지면서 이동이 가능하고 심화 기술을 활성화시키면 제자리에서 던질 수 있습니다. 연막은 자신의 주변으로 연막탄을 터뜨려 적을 혼란하게 만들고 숨습니다. 은신 후 2초간 피격당해도 은신이 해제되지 않으며 쿠노이치의 다른 기술들과 연계가 좋아 효율을 높여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타게낙카는 적을 잡아 공중으로 도약한 후 바닥에 강하게 내려 꽂는 기술입니다 잡기 성공 시 적을 바운드시키며 점프 중 무적이 되고 기술 사용 중에는 슈퍼하모가 적용됩니다 인술 전개는 쿠노이치가 숙련된 그림자 인술을 사용해 기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술 사용 시 인을 1에 맺을 수 있으며 맺은 인을 소모하여 초승달 배기, 심장 찌르기, 힘줄 자르기 기술 사용 시 과다출혈 효과가 부여됩니다 바다출혈 효과는 총 3단계까지 존재합니다. 암살자형 클래스인 쿠노위치의 특징은 수리검및 인수를 이용하여 상대의 빈틈을 찾아 공격하는 것입니다. 쿠노위치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기술은 살무인데요. 적에게 표식을 남기고 일정 시간 동안 현재 싸우고 있는 대상이 달라도 표식이 남은 대상에게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사용 시 인을 맺으며 특정 기술 사용 시매즈인을 소모하고 적에게 강한 출혈 효과를 부여합니다 매즈인의 횟수에 따라 출혈 효과가 강화됩니다 때문에 쿠노이치는 인과 표식을 이용하여 전장에 빠르게 협류가 가능하고 다른 여러 기술의 조합으로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검사 모바일 신규 클래스 미리보기 쿠노이치 편 1타 강사 CM 에이이었습니다 달빛을 가르는 암살자 쿠노이치를 곧 만나보세요